네, 한번 커피 만들어볼까요? 네, <웃음> 커피 나왔습니다 1일 아르바이트인데 지금 바깥에서 들어시는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리에입니다 오늘은 제가 1일 바리스타 해볼 겁니다 제가 직접 커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카페 삼호점입니다 네. 근로 능력이 있으신 어르신들한테 음.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서 소득도 가져갈 수음 있게 해드리고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음. 노인 일자리 전담 기구예요 경험에서 나온 손맛으로 음 직접 수제청이나파아스 만드는데요. 어. 네 어. 그러면 바리스타 체험을 아. 한번 해보실까요? 음, 네. 아 네. 아, 고무줄, 고무줄이 고무줄. 제가 머리끈 없어가지고. 어, 괜찮아요. 네, 괜찮네, 네, 괜찮. <웃음> 살짝 뒤에 한번 묶어주세요. 네. 어, 잘 어울려. 잘 어울려요? 네. 오, 키도 리고 네, 한번 커피 만들어볼까요? 피를 받을 거예요. 있죠. 네. 이걸 눌러 커피 나올 거예요. 네. 나오면은 여기다 대고 골고루 퍼지게. 퍼진 다음에. 이것이 누르는데 딱 하면은 커피가 싱거워져요 그 다음에 어, 여맨 밑에, 밑에 스위치를 밑에. 누르세요 저거를 어. 팽팽하게 잘 두드려주세요 음. 똑바로 지바이네 이렇게 몇번 해야 아니 한 번? 한 번에만? 아, 압력이 눌러줘야 돼 어. 너무 빨랐어 그것 <웃음> 어. 어. 여기다 홈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네. 올린 다음에 네, 누르면은 커피가 한 5초 내지 7초 정도 있다. 네. 커피에 어, 물하고 같이 타줘야 돼요. 아. 원액을 드시는 분은 에스페로소라고 그러고. 네. 물을 타서 드시는 분은 아메리카노라고 해요. 네. 한3분의 1지점에서 부으면서 쫙 뒤로 빼세요. 그러면 네. 크레마가 쫙 깔릴 거예요. 부어보시다 부어야죠. 자, 그거 하고. 네. 어때요? 어... 조금 긴장돼요. 여기 어떻게 일을 하게 되셨어요? 음, 저는 자식을 키우고, 네. 또 이런 목적이 다 끝나고, 노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어. 지내기 위해서, 정례. 이런 <웃음> 커피를 배웠어. 음? 그러면 음. 언제부터 여기서 음. 일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올해부터 했어요. 아, 올해부터요? 올해부터 계속 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어요. 재밌어요? 즐겁고 어. 어. 그래서 노년이 아주 행복해요. 한번 그럼... 뭐 맛보실래요? 조금? 네. 하고 오니까 조심해서. 무슨 무슨 맛인지 음. 잘 음미하면서 그냥, 그냥 아메리카노 음 그. 약간 쓴맛이 나죠 음안에 이거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기에 가서 혹시? 음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습더 하면은 센터장님의 평가로만 받아보세요 아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요 도전 화이팅 오케이 맨 밑에 스위치 팽팽하게 손으로 딱 쳤어. 오케이 지그시, 지그시 고 지그시 고 12kg 정도에, 오케이. 됐습니다. <웃음> 됐나요? 네, 됐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아, 아, 해서, 저기... 뒤를 눌러세요 네. 네. 오케이, 됐어. 그러는 동안에, 물을, 어, 받을 거예요. 자, 잘 보시고, 보면서 뒤로 쭉, 뺐어시죠 오케이 네, 커피 나왔습니다 네, <웃음> 맛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맛있어요? 네, <목소리> 정말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어, 네, 혹시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네. 카페 자주 이용하세요? 아, 네, 저희 직원이어서 아니요. 여기 뭐 자주 와요 어. 커피 네. 드시러 가나요? 아, 네 <목소리> 그럼, 여기, 여기 맛은 어때요? 어, 예, 맛있고요. 맛있어요 예. 서비스도 좋으시고 친절하시고 해서 아... 예, 자주 일요일 아르바이트인데 지금 바깥에서 뭐 하시는 거니까? 들어가서 아... 트위드도 도와줘요. 그럼요.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웃음> 혹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더... 안녕하세요. 커피 꽁빵을 만들어서 음... 그날그날 담대하고 네. 맛있게 고객님들한테 어, 저 판매될 수 있도록 네. 하는 겁니다. 잡으시고, 제껴서 여세요. 오... 여... 이 음. 부위에 다 담을 거예요. 네. 담는데 프로 정도만 음. 이렇게 놓을 거예요. 음, 해보겠습니다. 예. 도망. 어? 할만해요? 네, 네, 할만네요 오늘 구운 게 팔릴 겁니다. 음. 예쁜 게 나올 거예요. 눌러서 채웁니다. 그대로 음. 냅두고 이게 삑삑거릴 때까지 기다릴 음. 거예요. 그럼다이것서 나올 거예요. 그때 네. 열어보죠. 마리엘이 만든 거 별로 마시고 싶지 않아서 사 먹을 거예요. <웃음> 네? <웃음> 네. 아 디저트도요? 일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제가 <웃음> 나 아까 마리를 안 만든 거같아 <웃음> 아, 그래요? 저거 제가 사드릴게요 네알겠 저거 살수 없을 것같아 그런... <웃음> 그럼 이거랑 이거 <웃음> <웃음> 이거 저기 드실 것 같아요 네네 오! 어? 엄청 잘 됐어 <웃음> 오 그래요? 엄청 <웃음> 잘 <웃음> 뭔가 맛있을 것 같아요 어, 딱딱하네요. 겉은 바삭 소금. 아, 겉은 바삭 소금. 촉촉한가요? 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음. 음. 잘 만든 것 같아요. 음, 잘 자래요. 드셔보세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